춤에 대한 거를 너무 기대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엔좀 많이 두려우셔서 나 어차피 잘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좀 자신감 받으시고 그러니까. 하시면은 저 웨이브 대학교 때 잘했어요 <웃음> 저 웨이브 대학교 때 잘했어요 <웃음> 제가 그래서 애들 웨이브 가르쳐줬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늙어가지고 이제 뭐 나이트도 안 다니고 클럽도 안 다니니까 아는 저기 아 저런 데 안성 리버사이드라고 있는데 대학교 때 거기 좀 많이 갔었어요 근데 구두를 신고 프릴 치마를 신으면 딱 골반이 잘 돌아갔었거든요 그때 어릴 때도잘 돌아갔나봐요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때는 와 스테이지에서 가운데서 돌았어요 이게 굳는 거예요 또 제가 굳은 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쓰면 다시 또 돌아가죠? 그럼요 네 선생님 돌아가세요 네돌아 골반 네 알겠습니다 골반을 팩트 덜이었어네아옛날 잘했는데 옛날에 막 웨이브 잘하니까 애들, 애들한테 진짜 가르쳐줬거든요 제가 이거 이거 잘하잖아요 잘하시네요 그쵸 지금 늙어가지고 이거 잘 뻑뻑한데 구두 신으면 잘할 수 있어요 구두가 이 구두 이렇게